마케이션 다운 이지 아직도? 오늘은 무모하게 말고 말고 가능하면 1시간만 하자 테슬라에게 의외로 많이 안타고 테슬라 지금 숄트로 들어간다 볼 것도 없이 그냥 숄트로 들어가 슬라이가... 나가... 어디 보자 슬라이스에 보고 나 전부 다보보보 오케이, 필축하니다 사장님 몇 분에 들어간 거야? 여기 602불 7센트라서나 배. 어? 602불 7센트 602불 출센트니까 우리가 바이 컨설비티브하게 내가 하는 방법대로 할테 니까오케 okay, It's c 다 m i n g down. You are making profit of 135$ so far. 154$ 이렇게 처음, 처음 트레이드처럼 이렇게 집중력이 높을 때 한번만 하면은 I'm going to p t h o Would you move your arrow n e i g 오파8오 x 8거치 Dow is down 211, NASDAQ down 108 SP down 27 나는 d o 가좀더 떨어지면 d i 좀 살까요? For long time? Okay 응. g e t t i n close for e X BINGO 오 520불 6분 걸렸다 트레이딩 시작하고 t h a